자 여러분 강의 계획서 참조하시고 교과목 소개 잠시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생화학이 뭐냐? 생명의 본질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생명의 본질을 분자 레벨에서 화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서 생명현상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정적 상태의 생체 성분의 화학적 지식을 기본으로 하여 동적 상태의 생체 내 물질 대사 과정을 숙지함으로 생명현상의 근원을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자, 이 본강자는 뭐 식품학, 영양학 뭐 등등 뭐 의학, 약학 등 생명과학과 관련된 학과목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학문이며 영양사 자격 취득에서도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다. 본 강좌는 각종 생체 구성 요소들의 물질대사 과정을 이해하고 생체 에너지 생성을 숙지해서 식품학, 식품학, 영양학 등과 연결을 해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생명체가 물질과 물질이 아닌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물질이 아닌 부분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물질이 되어 있는데 물질 부분을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분자 단계의 학문적 바탕으로 생명체에 대사를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뭐, 무슨, 무슨 과목 그리고 시험 치고 나서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게 결국에는 이와 같은 밑바탕이 부족해서 어렵다. 이겁니다. 이 밑바탕만 되어 있다면, 뭐, 영양이고 졸이고 뭐, 할것 없이 다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어버려요. 작년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결국에는 분자 레벨에서 물질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학 베이스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공계 영역에 전공 아무것도 튼튼한 뿌리 가지지 않고는 할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 얘기를 누누이 얘기를 했습 바로 이 강, 이 강자도 그런 점을 여러분들 밑바탕을 좀 닦기 위해서, 실제로 밑바탕 그러지만은 조금 후에 출제된 영양사 국시 문제를 볼 거예요. 보면은, 아, 내가 어디에, 어디에 바탕을 둬야만 그래도 어떤 융합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해가 되겠느냐, 문제를 풀수 있느냐, 이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화학은 생명의 본질을 화학적 지식과 방법을 이용해서 생명현상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생명의 화학적 현상의 기본이 되는 세포, 세포막 구조 기능 다시 말해서 세포가 물질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느냐 그 물질로 되어 있는 그 성질을 설명을 하려고 러면은 밑바탕이 있어야 되니다 이 물, 완충 용액, 단백질, 효소 이런 것들 다 물질입니다. 기본 개념, 특성. 3. 생체 구성 요소이며 에너지 에너지원인 당질, 지질, 뭐 단백질, 이들의 대사. 그러니까 물질이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물질로 자꾸 변환,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응식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지지 못했다는 얘기는 명확하게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4. 유전공학 기초가 되는 핵산 및 핵산대사 뭐 유전공학의 기초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메신저 RNA 그리고 이런 쪽 나오잖아요. 다핵 핵산 물질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 무기질 기능 대사 자,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평가는 이렇게 하겠다. 중간 기말 과제 출석 기타 발표 뭐 쪽지 시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할 겁니다. 교재는 교재는 자, 꼭 알아야 할 생화학 참고문헌은. 영양사, 시험 문제집, 요점 정리. 자, 이런 식으로 나갈, 나갈 계획입니다. 자, 주별로 한번 봅시다. 자, 1주 세포입니다. 왜? 세포가 생명체 아주 기본, 기본 단위가 세포니까. 그러니까 세포를 보고 그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들 각각 다 봐야 됩니다. 자, 2주 물입니다. 우리 생명체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물입니다.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요. 자, 이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이해를 못 하더라도 영양소 국시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되겠다. 그 다음 생명체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서여질까? 다음, 4주에 이제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 효소, 탄수화물 5주, 6주 탄수화물 대사, 7주 탄수화물 대사. 그리고 보시면 탄수화물, 탄수화물 대사, 지질, 지질 대사,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 핵산, 대사. 자, 이런 식으로. 대사 대사 되어 있는 부분이 물질의 변환 과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설명이 이 이번 강좌에서 주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 분명한 것은 어려운 과목인데 자이 과목이 이해가 되면은 나머지 과목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문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요? 근데 수학문제를 풀 정도 된다면 산수문제는 어때요? 굉장히 쉽게 느껴지죠?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수학문제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옵니다. 다양한 것은 그렇게 많은 문항을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지금은 영양학이라고 하는 범주에 같이 넣어가지고 옛날에는 과목이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 생화학에 과락이 와락 나옵니다. 지금 영양학과 통합을 해가지고 같은 그룹 내에 영양학에서 점수 확보되면 과락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뒀습니다 그래서 생화학 베이스가 되는 사람은요 나머지 저 뒤쪽에 무슨 뭐 식품 뭐 조리 원리하고 이 이런저 문제도 거의 저절로 아주 쉽게 문제가 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러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에, 여러분들이 이건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로 지금.